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왔는데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시미원인데요 연꽃과 수련,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재현한 세한정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물과 꽃의 정원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연꽃이 종류별로 있고 물속에 물고기도 보였습니다 가물치와 자라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세미원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배다리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차로 이동했습니다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에 꼭 들려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물머리 연 핫도그가 있습니다 두물머리에서 유명한 핫도그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먹어봤는데요 일반 핫도그 맛인데 음, 소세지가 프랑크 소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세지가 어, 맛있는 핫도그집?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가 맛있어서 어, 너무 좋았어요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는데요 소세지가 매운 것이냐 순한 것이냐 어요런 차이입니다 매운맛이 엄청 맵지는 않았어요 점심은 달봉이 감자탕을 먹었는데요 여기가 현지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얼큰한 것을 따로 주문하면 이렇게 주시는데요 저는 엄청 맛있게 먹고 왔어요 국물도 맛있고 뼈도 살도 엄청 많더군요 관광지에서 먹으면 바가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지인 맛집은 인정이죠. 다 먹었어요. <웃음> 제가 앞니가 없는데요. 고기가 부드러워서 잘 떨어져서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자탕을 먹고 오후 3시쯤 용문사에 갔는데요. 아, 더운데 거길 왜 가냐 할수 있는데 여기 나무가 울창해서 가는 길이 다 그늘입니다. 어,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딱 좋아요. 무엇보다 여기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곡에서 조격도 하고 수영하는 어린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슬리퍼 꼭 챙겨가세요 용문사 끝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진짜 겁나 큽니다 이건 꼭 보고 가야 합니다 번개 맞을까봐 피뢰침도 설치했더군요 나이는 1100살이라고 하네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아주 소중한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진짜 목적인 양평의 커피 맛집을 찾아라 용문사에서 거리가 가까운 엔초비라는 카페인데요 관광지 특성상 커피가 비싼 곳들이 많습니다 양평에 7천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5천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커피 6천원 넘는 건 아무리 관광지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은 개쩐다 아니면 거릅니다 엔초비는 멸치인데요 그래서 간판은 작은 멸치 모양입니다 기둥은 5개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디저트가 많았어요. 저는 단호박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케이크가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원두는 서든이를 선택했습니다. 화사하고 풍부한 향미, 오렌지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버터크림 나테를 선택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구경을 했는데요 물 빠지는 곳을 돌로 채워 놓으셨더군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인테리어도 되고 물도 빠지고 일석이조죠 기둥은 안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안쪽 의자도 놓는 곳이 있었는데요 적절하게 햇빛도 가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평범할 것 같은 카페를 임팩트 있게 만들었어요 내부 모습인데요. 콘크리트를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고 커다란 창문으로 밖이 잘 보이게 했더군요. 정면에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비쳐서 사진이 잘 나와요. 아메리카노 잔이 신기하네요. 버터크림 라떼는 엄청 고소한 향기가 났어요. 올라가져 있는 것은 코코아 가루 였어요 아메리카노를 먹어봤는데요 상큼한 맛이 나고 감칠맛이 뒤에 딱 들어왔어요 최근에 먹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농도는 딱이고 탄 맛도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은 버터크림 라떼를 먹어봤는데요 크림이 대박이었습니다 고소한 버터향이 쫙 들어오면서 달달 살살 녹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나 너무 궁금했어요 레시피 좀 받아가고 싶었습니다 디저트 케이크는 크림에서 단호박 맛이 났고요 뭔가 씹히는데 당근 같았어요 엄청 달지 않고 적당했습니다 엄청 맛있다는 아닌데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어, 신선한 재료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버터크림 라떼 너무 맛있어서 먼저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군요 이번 수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키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댓글로 카페 추천해주시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